60분 중에 10분 지났습니다 아, 우리 그거 시킬까? 국수 시켜서 먹을까? 비빔국수야. 그냥 아예 고추랑 생겹살을 더 시키자 네. 저희 네. 그럼 저희 비빔국수 두개랑 매운 삼겹살 몇개 먹을까? 비빔국수 두개랑 매운 삼겹살 20개 먹자 네, 매운 삼겹살 20개 20인분이요 네네네네 어, 이거 2개? 20인분, 매운 삼겹 20인분 뭐라고? 매운 삼겹 20분? 매운 삼겹 20인분에다가 국수... <미빈> 비빔 두개 응. 저희 현재 비빔국수 두개 추가했고요 매운 뭐야? 삼겹살 20개 추가했습니다 매운 삼겹살 20개요? 20인분? 12,000원에 24만 원입니다 20인분입니다 이거 24만 원어치? 맞습니다 아. 비빔국수 <미빈> <미빈> 나왔습니다 <야>! 아! 감사면니다 <미빈> 아, 이게 아. 가운데서 지금 놔주세요 아. 오겹살을 비빔국수에 싸고 있어요. 와, 아시죠? 이 따뜻한 오겹살에다가 차가운 그 비빔국수 말아가지고 딱 넣으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와, 살짝 지방하면서 새콤해. 우머 <목소리도> 자, 얹어 들어갑니다. 자, 자, 자. <목소리도> 우와, <동거리>. 목걸이! <목소리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폭뽀리좋았어 악궁 안에 공간이 넓나보다 <목소리도> 어우, 너도 알굴 먹어. 고기 먼저 넣고. 음 그래. <웃음> 나, 괜찮데 <계신데>? 응! <웃음> <웃음> 아,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웃음> 들어기 <웃음> <우리> 언니가 되겠어. 댄스 거 몰라? <웃음> 그만할게. <그건> 멋있다. <웃음> 너무 맛있어 음. 먹어도 돼? 그 응. 니이 넣었어? 응 음. 이거지? 응 음, 음. 이거 어떻게 나어 니비 난 담배 피우는 줄 알았어 아 파란 담배 피우는 줄알 아 약간 잘어울리지 아니, 아니 니비 저를 저렇게 하다가막어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것 같아 아저 <웃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이 웹툰 같아 지켜봐야 돼요 지금